이번 영상에서는 별의 파편주괴를 얻는 방법과 수입효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별의 파편주괴는 별의 파편이라는 특수한 광물을 채광하여 획득한 조각으로 용광로에서 만들 수 있는 아이템이며 주로 제작 장비의 각성재료와 선박의 부품을 제작할 때 사용돼요. 그리고 모든 유저들이 필수적으로 깨야하는 반지 퀘스트에서 필요로 하는 아이템이라 대부분의 유저분들이 한번쯤은 접해보셨을 거라 생각해요. 별의 파편은 서대륙 십자별 평원에만 존재하는 광물이며 돌무더기처럼 육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다 속에 위치해 있는 광물이라 수중호흡 및 수영속도를 증가시켜주는 아이템이 꼭 필요해요. 수중호흡을 해결해줄 아이템을 보유하지 못한 초보자 1절하면 쾌속선에 붙어있는 수중호흡장치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점을 알아두세요. 별의 파편이 있는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포탈지는 시차일드 부두의 교역소이며 교역소를 기준으로 5시 방향으로 쭉 이동하다 보면 바다 속 지면에 용암이 있는 지역을 발견할 수 있어요. 정확한 위치는 지도에 보이는 장소이며 해당 지역은 분쟁지역이라 적대 세력의 유저를 만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주세요. 용암이 있는 지역을 잘 살펴보면 연기가 올라오는 지점이 있으며 가까이 이동해보면 별의 파편을 발견할 수 있으며 비숙련 기준으로 노동력 25를 소모하여 채광을 할수 있고 암석과 별의 파편 조각을 함께 획득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한번 채광으로 얻는 별의 파편 조각은 2개에서 4개 정도이며 돌무더기처럼 추가적으로 생성되는 광맥은 없어요. 별의 파편은 리젠 속도가 빠른 편이라서 혼자 채광을 하는 경우에 끊김없이 연속적으로 작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경쟁자가 나타날 경우 부족하게 느낄 수도 있겠더라고요 채광을 통해 획득한 별의 파편 조각은 용광로에서 별의 파편 주계로 만들 수 있으며 금속 숙련도에 영향을 받고 비숙련 기준으로 노동력 15를 소비해요. 판매할 목적으로 별의 파편을 채광하였을 경우에는 주괴로 만들지 않고 조각인 상태로 판매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주괴의 수요가 더 높아서 조각보다 잘 팔린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테스트를 위해서 직접 별의 파편 조각을 1000개 채광해보니 명인 숙련도에서 소비한 노동력은 6000 정도였으며 암석을 추가적으로 682개를 습득하였고 43분이 소요되었어요. 주괴 하나를 제작하는데 조각이 5개 필요하므로 200개의 주괴를 생산할 수 있었으며, 금속 숙련도가 비숙련이라서 3천의 노동력이 소비되더라고요 그래서 소비한 총 노동력은 9천이며 손재주 대가 기준으로 계승자의 주머니를 열었을 때 900골드 정도를 습득할 수 있어서 주괴의 판매 수익이 900골드 이상만 나오더라도 효율이 괜찮은 편이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서버 기준으로 주괴 하나의 평균 6골드 20은 정도의 시세가 형성되어 있었으며 함께 습득한 암석도 판매한다면 총 수입은 1,242골드 31은 88동으로 예상보다 높은 효율을 보여주네요. 다만 주괴의 전체 수요량이 많은 것이 아니라 시세 변동이 심할 수 있기 때문에 별의 파편을 구하러 가기 전에 미리 시세를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을 추천해요. 별의 파편에 대한 개인적인 총평은 체감과 금속 숙련도가 높다면 매우 매력적인 수입원이 될수 있지만 찾아가기 귀찮다는 점과 시세의 변동이 심하다는 단점이 크게 작용한다고 생각해요. 또한 신규 서버의 경우 반지 퀘스트를 진행하는 유저들이 많아 초반에는 수요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며 따라서 높은 시세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어 꿀단지가 될 여지가 많지만 해당 지역이 분쟁지역이라는 점을 주의해야 해요.